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광에서 메이크업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요거 요새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퍽슬리 선세이프 요 제품이랑 번갈아서 자주 사용을 해주는데 요거는 완전 수분감 가득한 촉촉한 제형이고 요거는 살짝 이렇게 톤업 선크림이어가지고 얘네를 번갈아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톤업 선크림을 발라주면은 이제 얼굴이 자연스럽게 반톤 정도 톤업이 되기 때문에 화사하게 메이크업하고 싶을 때 요거를 먼저 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손에 묻는 거싫어 이런 삼각 퍼프로 발라주는데 피부 온도도 올라가지 않으면서 펴바르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크림만 발라도 얼굴 되게 이렇게 광도는 거 보이죠? 그리고 살짝 톤업이 돼서 칙칙했던 쌩얼을 약간 보완해주는 느낌? 그래서 요즘 자주 쓰고 있어요. 클리오 킬커버 에어리핏 컨실러 란제리 컬러 뭔가 섬세하게 바르기 좋은 것 같아서 최근에 요 제품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컨실러를 바로 퍼뜨리면은 커버력이 높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살짝 기다려주고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하니까 요거 피샤인밤글래스 3호 워터하이로즈 이렇게 촉촉한 글래스밤? 약간 립밤 같은 느낌인데 요새 요렇게 틴트밤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에서 나온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촉촉하면서 색감도꽤나는 편이어가지고 가볍게 바르기 좋은데 저는 지금 입술이 건조해서 좀 발라놓고 있을게요. 지금 약간 구름, 먹구름 같은 게 와서 화면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조명을 켜고 왔습니다. 이제 요 컨실러를 한번 파트해줄게요. 클리오 비건 에어 퓨어 블러링 쿠션 란제리 컬러. 제가 이거 저번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썼었는데 그때 컬러가 너무 밝아서 3호를 다시 깔려고 했는데 그냥 요 밝은 컬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를 제 피부톤보다 밝은 컬러를 사용하니까 색조를 올렸을 때 색조가 잘 보이는 느낌? 그래서 그냥 이 밝은 컬러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모공 커버도 잘 되고 가볍게 발리면서 커버력은 그냥 보통 정도? 이런 코 부분 이렇게 쓸어주면 은 모공 커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세미매트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은은하게 살짝 속광이 도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계절에 딱사용하요 깜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피 파우더 스웨이드 텁텁함 없이 파우더 처리가 잘 돼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 부분이나 전 약간 이마 부분이 앞머리 내렸을 때도 기름지지 않도록 이마는 항상 이렇게 뽀송하게 잡아주고 눈썹이나 색조가 올라가야 되는 눈두덩이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 이런 팔자 부분은 퍼프로 바로 이렇게 꽁꽁 찍어주는 편이에요.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쉐딩 스틱. 되게 부드럽게 발색 잘 되는 거 보이죠? 증정용으로 이렇게 기획 세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되게 편해서 잘 쓰고 있어요. 콧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에 먼저 밑바탕 이렇게 깔아주는 느낌으로 입술 밑에 이렇게 해주면 은 입술이 되게 도톰해 보이거든요? 입꼬리 부분이랑 이렇게 인중도 살짝 해주면 은 입술 필러 맞은 것처럼 이렇게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쉐딩 스틱으로 윤곽을 먼저 잡아주고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 컬러 첫 번째 컬러랑 두 번째 컬러 약간 섞어가지고 얘가 획기도는쿨 쉐딩 컬러여서 코 잡아주기 딱 좋더라고요. 눈썹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커브를 약간 넣어서 이렇게 쉐딩해주고 또 제가 컴플렉스인 콧볼 부분 여기도 얇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코 망울 부분도 살짝 잡아줍니다. 이렇게 넓은 브러쉬로 전체적인 코 쉐딩도 살짝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런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눈썹 밑바탕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저 염색했어요. 염색했는데 티가 나나요? 원래 제가 그 전에 파마 머리였거든요. 근데 파마하면서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그 상한 머리도 잘라내고 또 파마하면서 머리가 퇴색돼서 엄청 붉어졌던 그 붉은기까지 싹 잡았습니다. 머리 자르면서 파마했던 부분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 밑바탕 잡아주고 똑같은 브러쉬로 여기 애교살.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애쉬브라운 컬러. 이제 눈썹 나머지 부분 이렇게 틀 잡아줍니다. 이 컬러도 붉은기 빠진 이런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눈썹 그려주기 딱 좋은 컬러예요. 약간 염색하신 분들, 아니면 좀 눈썹을 연하게 드리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쉐딩 이렇게 섞어가지고, 얼굴 외곽 부분에 쉐딩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쉐딩까지 해주고, 그리고 노베브 언더 이 마스터 3호 에브리띵. 제가 원래 이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다른 컬러 두 가지를 잘 쓰고 있었는데 그게 웜톤 컬러들이어서 이 3호 에브리띵을 샀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웜쿨 다 사용하기 좋은 로즈 핑크 느낌? 애교살에 컨실러 작업 먼저 해줄게요. 근데 확실히 애교살 라이너는 어떤 제품을 써봐도 노베브가 제일 지속력이 미쳤어요. 다른 제품들은 나중에 좀 지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 노베브는 사용하고 진짜 울어도 눈물에도 안 지워져요. 진짜. 그래서 얘는 애교살 없어지고 가 애교살 메이크업 해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완전 필수인 제품. 그리고 브로우 카라를 까먹었어가지고 이 페리페라 브로우 카라 얼른 눈썹 털 색깔을 바꿔줄게요. 이게 귀찮아서 안할 때도 많긴 한데 확실히 해주고 안 해주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좀더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브로우도 더 이질감 없이 내 원래 눈썹 같은 느낌 이렇게 브로우랑 대충 얼굴 윤곽까지 다 잡아놨고 오늘 제가 색조를 조금 채도감 있게 색조 뿜뿜하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제 또 봄이 완연하 자해지기도 했고 또 부산에는 벌써 벚꽃도 거의 만개를 했더라고요. 이미 벚꽃도 만개하고 있으니까 벚꽃놀이 하러 갈때 하기도 좋은 봄 느낌 가득한 그런 색조를 사용해볼 건데 페리페라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4호 펄리글로우 외관에서부터 너무 이쁘죠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너무 이쁜것 같아요. 약간 핑크 로즈 느낌도 살짝 나면서 진짜 딱 봄에 사용하기 좋은 이런 컬러 구성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섀도우 팔레트들이 전부 다좀 라이트한 팔레트가 많았잖아요. 얘는 조금 채도가 높고 색감이 좀 도드라지는 편이어서 라이트톤 섀도우에 약간 질렸던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붐품이에요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언더에도 살짝. 최근에 나오는 팔레트들이 거의 다 라이트하거나 획기 도는 뮤트톤 팔레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 뿜뿜, 채도감 있는 팔레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색감이 좀 올라오는 편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라이트 톤 섀도우들은 색감을 얻는 맛이 없는데, 이 팔레트는 이렇게 바르는 대로 색감이 되게 뽀용하게 잘 올라와가지고, 저처럼 색감 뿜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눈두덩이에 조금 더 올려줄게요. 언더 가까이에 붉은기도 넣어줄게요. 펄이 콕콕 들어간 살구 핑크 컬러인데 조금 눈두덩이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펴서 이렇게 블렌딩 시켜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언더에 이 에브리띵 펄 부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딱 바른 쪽만 도톰하게 애교살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 컬러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펄 글리터가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눈두덩이에다가 콕콕콕콕 얹어주고 반대쪽에도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 되게 영롱한 오팔빛 글리터여서 그리고 입자도 되게 가볍고 고와가지고 이렇게 차르르하게 퍼트리면 이런 느낌. 음. 이 컬러 살짝 묻혀가지고 애교살 그림자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이렇게 언더쪽도 살짝 트여줄게요. 그리고 이 팔레트 안에 아이라인 풀컬러가 없어서 이 홀리카 팔레트 안에 이 제일 진한 컬러 아이라인 가이드 먼저 빼줄게요. 이 팔레트 꺼낸 김에 이거랑 이거 요거 섞어서 언더 뒷트임도 조금만 더 해줄게요. 이 컬러그램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그 아이라인도 자연스럽게 눈매에 맞게 빼줄게요. 끝부분은 손톱으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로 라인 조금 풀어줄게요. 뷰러 찝어주고 나서 엉킨 부분 이렇게 빗질하면서 풀어주고 이거는 요즘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인데 마스카라 픽서 제품 먼저 발라줄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볍게 마스카라 픽서 발리는 거 보이죠? 픽서 바르고 나서도 가볍게 한번 쓸어줍니다. 이 픽서 바르고 나서 마스카라 아무거나 발라도 유지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올 예정인 브라운 마스카라. 제가 요새 쿨톤 섀도우를 사용해도 이렇게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거에 빠졌어요. 브라운 마스카라 사용해주면 뭔가 블랙보다 조금 더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붉은기나 노란기가 별로 돌지 않아서 딱 선명한 느낌은 주면서 블랙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요새 애용하고 있어요. 속눈썹 진짜 짱짱하게 연장되는 거 보이죠? 이 마스카라 진짜 너무 좋아. 언더도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눈화장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화장 다 해줬고 지금 화면 구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아까 창가에서 찍고 있었는데 자꾸 먹구름 생기고 해가 지고 나서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결국에 요 백열등 아래로 다시 왔습니다. 하킷에서 소윤님이랑 콜라보로 새로운 블러셔를 출시했는데 오늘 요 제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쿨톤 제품들로 제품 제공을 받았는데 요 4호 블루밍 컬러는 블러셔에 브러시까지 기획 세트로 올리브영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정말 딱 봐도 쿨톤 컬러인 라벤더빛 핑크 느낌의 블루밍 컬러. 이거는 조금 더 웜톤 한 방울 들어간 인디핑크 컬러인 드리밍 컬러. 그리고 모브빛 컬러와 핑크빛 하이라이터가 합쳐진 허밍 컬러. 이렇게 뭔가 계란후라이 같은 꽃 문양이 들어있는데 이 꽃도 너무 귀엽죠?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이 컬러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 5호 드리밍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 블러셔를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는데 컬러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핑크빛 컬러를 먼저 이렇게 발라줄게요. 컬러 너무 이쁘죠? 저는 이렇게 약간 바로 색감 딱 올라오는 블러셔 좋아하거든요? 얘가 딱 발색이 잘 올라와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블러셔 안에 세범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모공이나 요철을 싹 메워주면서 피부결 자체가 매끈매끈해 보이고 보들보들해지게 이런 제형감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컬러도 살짝 묻혀서 얘는 발색이 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획세트 브러시도 진짜 보들보들해가지고 딱 닿을 때도 따가운 느낌 하나도 없이 블러셔 브러쉬 자체도 되게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면 은딱 너무 사랑스러운 블러셔 컬러 완성됩니다. 살짝 로즈빛 감도는 핑크 컬러여서 웜톤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쿨톤 분들도 약간의 웜한 무드를 내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드리밍 컬러에 있는 엄청 라이트한 핑크 컬러 이 컬러 사용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주면은 너무 웜한 느낌 없이 약간 중화되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도 사실 진짜 예쁜데 살짝만 해볼까요? 평소에는 이 컬러도 진짜 잘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쿨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보이죠? 딱 쿨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게 아까 바른 거 그리고 방금 터치한 거 이렇게 발색이 되게 수채화처럼 맑게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컬러감이 잘 올라가가지고 저처럼 블러셔 강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러쉬도 진짜 부들부들해가지고 너무 좋아. 이 웜한 컬러 다시 좀 섞어서 이렇게 살짝 웜쿨 느낌 섞이게 블러셔 해주면 더 오묘하게 예쁜 거 알죠? 이렇게 섞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허밍 컬러 안에 있는 이 핑크빛 하이라이터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젤리 타입이어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쓱쓱해서 이렇게 문질러 줄게요. 그러면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광이 도는 거 보이죠? 좀 진한 그런 펄이 아니고 엄 은은한 펄이어서 조금 저는 더 티났으면 좋겠긴 한데 그래도 은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살짝 포인트 되게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때에도 살짝 그러면 약간 핑크빛 하이라이터가 딱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막 바르고 있는데도 밑에 깔아놨던 베이스랑 뭉침없이 이렇게 발리는 것 같아요. 광도는 거 보이죠?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제가 요즘 꽂혀서 엄청 자주 하는 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비 바이 바닐라 스머징 립 펜슬 누드 로즈 컬러 얘는 바닐라코에서 나온 립 펜슬이거든요? 기존에 하트 퍼센트 립 펜슬도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닳기도 했고 컬러그램 립 펜슬도 진짜 잘 썼는데 걔네도 벌써 다 썼단 말이에요. 립 펜슬을 또 사야 돼서 찾다가 요거 구매했는데 얘는 좀 그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애들보다 톤이 좀 어두운 느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때까지 썼던 립 펜슬들은 일단 다밥 먹거나 하면 은다 지워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윤님이 만드는 립 펜슬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노베브 언더 이 마스터 지속력도 좋으니까 립 펜슬 지속력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립 해주고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 2호 옥니버스 핑크 코랄 느낌인데 색깔이 처음엔 되게 맑게 올라가는데 워터 틴트다 보니까 좀 착색이 돼서 살짝 색깔이 더 진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조금 입술 본연의 컬러에 따라 발색이 다르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딱 발랐을 때 이렇게 딱 핑크빛 도는 그런 코랄 느낌? 이런 핑크 로즈 컬러인데 얘가 딱 바르고 나서 좀 착색이 생기면서 색깔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테스트해보고 구매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광 보이죠? 이렇게 발광되는 거. 제 입술도 엄청 촉촉하죠? 그래서 이거 진짜 요새 거의 일주일에 6번 정도?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 이쿨라 컬러를 발라주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투쿨포스쿨 플레르 틴트 4호 플랍 컬러. 얘를 가운데에다가 촉촉한 느낌으로 또 발라줍니다. 근데 페리페라랑 이 투쿨 두개다 워터 틴트여서 정말 물처럼 가벼운 제형이거든요둘다 시간 지나면 색깔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고 또 착색도 강하게 남아요. 그리고 워터 틴트다 보니까 좀 빨리 말라서 건조해지는 단점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 발랐을 때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촉촉한 느낌, 이렇게 광도는 느낌? 근데 끈적거리는 광이 아니어서 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 조합으로 엄청 자주 바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더 극강의 촉촉을 원한다 했을 때이 뮤드 글라스립 틴트 사용해주는데 이 오온 핑크는 제가 세 통째 쓰고 있는 틴트거든요. 이 컬러인데 진짜 사랑스러운 복숭아 핑크 같은 느낌? 입술산 부분이나 외곽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촉촉하게 예쁜 이런 립이 완성이 되거든요. 컬러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세 가지 조합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진짜 너무 예뻐요. 요새 이렇게 촉촉한 립에 꽂혀가지고 이 조합으로 바르거나 얘네 세개 중에서 두 개씩 섞어가지고 맨날 바르고 있어요. 진짜 웜쿨 누구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포인트점 살짝 찍어주고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대충 하고 왔는데 오늘 메이크업 어떤가요? 약간 웜한 색조랑 쿨한 색조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오묘하게 봄에 하기 좋은 이런 메이크업 해봤는데 제가 요즘 진짜 찐으로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로만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찍다가 중간에 해가 져버려가지고 도도 바뀌고 약간 엉망진창 좀 부족한 점이 많긴 한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